지금의 인터넷은 인터넷 프로토콜 스위트 즉 TCP IP 기반으로 하여 전세계적으로 연결된 컴퓨터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인터넷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터넷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1969년 미국 국방부에서 군사 목적으로 기밀 인터넷을 만들려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두개 캠퍼스와 스탠퍼드 대학교 등이 보유한 컴퓨터를 통해 네트워크를 연결한 알파넷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것은 미국의 군사 목적으로 만든 알파넷입니다. 뭐 비슷한 시기에 오가스라는 소련 네트워크 구축 계획도 있었는데 나중에 다뤄보죠. 알파넷은 미국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 계획국에서 패킷 교환 방식을 이용하여 제작한 네트워크입니다. 알파넷의 기원은 1969년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정 상태에서 미 국방부가 중앙에 대형 서버를 두어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 관리하려고 했지만 간부 중한 명이 중앙서버로 핵미사일이 떨어질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냐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버를 여러 곳에 두어서 이를 서로 연결한 다음에 한 곳이 폭격을 당하더라도 남은 서버로 관리하자는 이견으로 인터넷이라는 초기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미국 방부는 1969년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캠퍼스, 스탠퍼드 대학교의 스탠퍼드 연구소, 유타대학교의 서버를 두고 이를 서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발의하면서 알파넷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군사 목적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지만 네트워크가 연결되자 대학교에서 학문 연구를 이유로 다양한 시도와 함께 자료를 공유하는 장터로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대학교 내 다른 연구소들이 서로 컴퓨터를 연결하고자 했고 4개 대학교 외에도 많은 대학교가 참여를 희망함에 따라 네트워크가 확장되었고 그렇게 알파넷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미 국방부는 1983년 민간에게 풀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 국방부는 알파넷에서 군용으로 밀넷이라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민간으로 돌아간 알파넷은 전 세계로 연결되어 현재 인터넷으로 발달하는 데큰 도움을 줬고 밀넷은 초기에 알파넷과 분리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다시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는 주한미군과 같은 외국의 주둔 중인 미군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인터넷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알파넷은 1983년 이전까지 NCP라는 전송통신규약이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했지만 1983년 민간으로 풀린 이후부터는 TCPIP, 즉 인터넷 프로토콜 스위트 기반 통신으로 대체함에 따라 이메일과 같은 통신 규약이 이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를 통한 논문 및 학술 연구 자료를 주고받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고 이 알파넷은 지금의 인터넷으로 발달하게 해준 떡밥이자 조력자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